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PVE, 공식 PVE 베이스를 구경하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 제네시스 2가 2과... 2에 사시는 것 같던데 여기는 아일랜드에 사시네요? 아... 네 <웃음> 진짜 옛날부터 맞아요 아 그럼 여기가 2년 된집인가요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네 우리 약간 등대 어 이거 누가 빌드했나요? 이쁘게 잘 됐는데 아 그게 근데 여기 제일 큰 집은 유튜브 보고 빌드한 거예요. 아. 어 요거 약간 거래소 느낌인가보네 어, 어 하나 하나하나씩 알려주세요 네. 어디부터 봐야되나요? 어 메인집? 일단 어 메인집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어, 어디가 메인집이죠? 여기 바로 앞에? 네네네 잘 보이시나요 근데? 너무 좋아가지고 어 날아서 봐야돼요네 그밤아밤이와가지고 예, 이게 네 너무 어두컴컴해서 지금 와 여기도 성이네 그냥 다들 성으로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. 뭐지? 왜 타워가 안빈아지아빈 하네. 요거는 아, 무슨 뭐지? 타워인가요? 어, 뭐, 뭐, 불꽃. 아 이거가 약간 약간 무지개 타워. 아 무지개 타워? 네. 약간 렌트. 오아 약간 audible. 오 약간 색깔이 있네. 지금 색깔이 잘안 보이는. 호바로 불 비춰서 거군요. 어... 그 호버로 불빛 쳐서 잘안 보이네. 아. 빨진 것 접하는 바로일 거거든요. 음. 약간 등대 느낌으로 만드시죠 네, 네. 네, 맞아요. 요거 요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메인 집인 거죠? 네. 어. 요거는 누가 만들었나요? 이 2분 2분대 이것도?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. 오 능력자신데요? 아 이거 유튜브에 있던 게 <웃음> 이거예요. <웃음> 아 유튜브에 이런 게 있어요? 한 번도 못 봤는데 내, 네, 나한테는 PVP만 나오나? <웃음> 약간 PVE 빌드라고 치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. 요거 앞에 또 유튜브 보고 하신 거고. 아니 나머지는 다 직접. 오, 오 이거 약간 가차 타워 느낌이네요. 꼭대기층은. 오, 오, 맞아요. 안에 카차가 있어. 야, 내부... 웅장하네. <웃음> 약간... 근데 효율은 진짜... 네. 예쁜 쓰레기 느낌. 저기 위에... 이게... 아, 이거 슈트를 못 써가지고... <웃음> 이 중간에... 다이노 게이트로 돼 있는 거는 방인가요? 아니면 외부로 통하는 길? 아, 외부. 그냥 외부예요. 아 그냥 네, 바로, 바로 외부? 네오 아. 이거는 아 여긴 글씨로 네 글씨체는 무슨 폰트인가요? 괜찮은데? 제 손으로 아 그니까 대박 오 이거 막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쓰지? 마우스로 열심히 이제 되게 잘 쓰셨다 난 저렇게 쓰라면 못쓰는데? 하 <웃음> 근데 여기서 일은 잘안 하는 것 같아. 어, 아 속도. 일하는 공간 또 따로 있나요? 작업대? 음, 작업대가 참... 있긴 한데 뭐하 않아. 그냥 오 창고 느낌이에요 여기는. 어. 최종 창고 쟁기로만 음. 뭐좀 잠깐 만들고. 뭐. 아 <웃음> 피닉스 죽었네. 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어... 아 꼭대기는... <웃음> 어... 어? 아 여기 바깥에 또 뭐가 있네요? 있어요? 무슨... <웃음> 테이블이 있는데요? 아... 아 <웃음> 여기 사진촬영 장소아 명소. <웃음> 네. 명소구나? 네, 거기 포토존 여기 조명 켜가지고 사진촬영 아 여기 파워가 없네 여기. 아... 어, 위에서 보니까 더 괜찮은데? 여기 개인방들도 있는건가요? 그럼? 아니요 저희는 개인방이 없어요 아... 완전 다같이 쓰는 곳이라서 오 진짜 이쁘다 어디에 어디 계시지? 여기가.. 여기 아... 장업하는거? 아.. 네 뭐야 이거? 뭐 여긴 약간 낚시터 느낌인데? 아... 여기는 부하장인데 어... 안 써요. 약간 그거 기대했어요. 여기 딱 들어오면 쭉 가다가 네. 아 이쪽에 물이 있겠구나. 아, <웃음> 아 낚시할 수 있는 좋은데요. 네. 약간 느낌이 낚시터 느낌이어가지고. 뒤네 아... 낚시. 음. 음. 여기 공장? 정자 보관? 아, 어. 정자 가정. 너무 빨만가고있리션 <웃음> 어, 어, 네? 음, 아, 이어 이거, 이거, 이 네, 예전, 요 네. 어 이거, 아. 이걸이걸못 봤었네. 예전 로고예요. 네. 어이이쁘다거데 다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뭐어이 보진 않았지만 뭐. 와야여기도 네. 크네. 어이뭐 브리딩 하고 있는데 계속. 메뉴... 오 오우 씨 수다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자동 교배 장소. 올리씨 바바님이 그 바바 최종까지 하셨거든요. 브리딩을. 오이또 어, 브리딩이 계속 돌아가네. 여기서 자동으로 떨어지면은 메윙이 키워져요 각인을 안해도요? 네네 예, 클레임 응. 안합니와 개꿀이다 어렉 걸려 렉 걸려 어우 렉 걸리시나요? 어우 이거 백스페이스 이야 이야 야! 수달 공장이다! 수달 <웃음> 교배 공장 오, 올블랙도 있는데? 돌작... 하는 곳이거든요? 아 아, 근데 올블랙은 이거... 못생겼다 오! 음. 어? 이 색깔... 이게 좀 못생겼네 리는딱 스탯 돌작하는 데랑 아. 아. 여기서 이제 교배가 떨어지고 메인 메인 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죽거든요. 모기 청을 클레임해줘. 여기서 테크펀치 날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? 어 아니 펀치 <웃음> 안 맞던데. 안맞아요 야생 아니에요? 아니, 각인 안있는 상태 아닌가요? 아안 맞아요. 오 어, 그래요? 아, 피 v 이는또 그게 안 되는구나. 아, 어, 음... p v e 는 맞아요? 다 때리면 다 죽죠, 그냥. 어어 어 오, 어... 어, 귀엽다. 그쵸. 안 먹는가. 위에는 좀 찐거라고. 어, 불쌍해. 저또 <웃음> 저기 또, 저기도 수달이에요? 네, 좀 일부러 거리 벌려서 그데 여기는. 수... 개체수 늘리니? 아... 개체수? 안에 보면 아까처럼 자동으로 나오면 와... 색깔 기가 막힌다